7월 인천시 교육청 요거 문제 전체 내용도 한번 쭉 정리하면서, 하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속도를 좀 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7월 시험 봤으면, 남은 게 이제 마지막 9월 남았잖아. 제일 중요한 시험. 그쵸? 9월. 수능 다음으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점수도 몇점 이상 내야 되고, 시간 내로도 풀어야 되고, 시간 안 배도 지금부터 쭉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속도내야 되는 것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할게요. 괜찮죠? 이건 예,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쭉들어가죠첫 페이지부터 쭉 가요. 그, 여기 쭉 전체 개괄하면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 치면 시간 내로 짧게 잡고 가셔야 돼요. 아마 빠른 애들 일반적으로 한 3분 5, 3분 30초에서 4분 사이고 그다음에 빠른 애들이 이걸 2분대 끝내들도 있기는 해요. 쓱 보자마자. Okay? 그래서 실수가 많으면 차라리 차분하게 푸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차분하게 풀어도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1, 2분밖에 차이 안 나거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도 속도를 조금 낼수 있도록 그리고 실수한 게 있으면 꼭 노트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대부분 평가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열과 에, 그 화학반응에서 열의 출입은 첫 페이지에 계속 문제를 내고 있잖아. 정말 심플하게, 그치? 그래서 애도그 경향에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4, 2년 전만 해도 인천시에서 요 문제를 마지막 페이지에 내기도 했었거든. Q는 CMP 이용을 해서 하는, 것,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평가 나오고 수능이 다 1페이지 쪽에서 이걸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교육청에서도 그 힘을 쫙뺀것 같아. 결론은 이 반응이 발열인지 배열인지 중요하진 않죠. 빨리 대충 읽어가지고 방출인지 흡수인지 그걸 따지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 워딩을 찾아가지고 아, 애는 뭐다? 발열반응이구나. 그래서 그거 1번 찾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다 맞추셔야 되고.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는 4페이지에서 고난도로 하나 나오지만 1페이지에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 이런 거예요. 개수 한번 맞춰봐. 그래서 꽤 전에는 개수만 맞추면 됐었거든. 그런데 거기에 한몇년 전부터 여기 하나씩 들어가요. 개수를 맞추고 기본적으로 양적 강의 한번 풀어봐. 따라서 여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개수만 맞추면 되는데 뭐 정말 친절하게 같다라고 돼 있고 어차피 안 봐도 같죠? 모든 질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이라고 아예 넣어줘버렸잖아. 따라서 이 숫자 가지고 푸시면 돼요. 첫 페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오케이? 자, 따라서 수소가 4개니까 이거 얼마 나와버려? 1 나오는 거고요. 그럼 AA니까 1 해서 이것도 한 30초 컷으로 달려주셔야지. 그러면 생성된 물이 2가 아니고 1이면 전부 다몇 배? 2분의 1배 시켜버리면 되니까 반응 한양 나와버리겠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들어갑니다. 무슨 결정이에요? 원자 결정이야? 이온 결정이야? 분자 결정이야? 금속 결정이야? 금속은 아니겠다. 그치? 그렇지? 그렇지. 이온 결정이죠. 어? 이게 만약에 분자라서 분자식을 쓰면 N2H4O3라 써야 되거든. 그렇지? 분자식은 누구 한테만 쓰는 식이야? 분자 한테만 쓰는 식이지. 그렇지? 분자 한테만자 그런데 이렇게 쓴 거는 N은 NH4. 질소는 원래 손몇개 잡아. 그런데 네개 잡았으니까 뭐야? H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NH4 이온이고 그럼 얘가 NO3 이온 되는 거야. 따라서 저 녀석을 화학 결합 형태로 쓰게 되면 이거죠. 질소해서, 어, 선으로 그릴게요. 귀찮아서. 요렇게 수소 4개 잡아서, 이거에다가. 다음에 NO3. NO3는 구조 몰라도 괜찮아요. 알겠지? 구조 모르셔도 돼요. 산소해서. 이런 형태로 붙어 있는, 박스, 박스 형태로 있는 거죠. 그 쟤는 이용결정. 자, 그럼 이용결정이니까, 이용결정에서 산화수 개선 어떻게 했지? 끊어서. 앞쪽과 뒤쪽 질소의 산화수가 서로 다르잖아. 산화수 의미가 뭐야, 산화수가. 공유 결합을 해서 그쵸 그렇죠? 이 전지 전기 염성도가큰 녀석이 공유 전자상을 다 가져왔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앞쪽과 뒤쪽의 질소의 산화수가 달라요 이 문제가 좀 다른 건데 내가 추가로 한게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는 NH4 플러스죠 자 수소 얼마야 그런데 전체가 플러스 1 나와야 되니까 질소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3 나오는 거고 그렇지? 뒤에는 NO3 마이너스예요 그럼 산소가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럼 전체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여기 질소는 얼마? 그렇죠 플러스 5가 떨어져야 되지 따라서 앞쪽과 뒤쪽의 질소의 산화수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거기 생성물이 N2O잖아요 그럼 산화수 산소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 질소는 하나당 얼마 돼야 되지? 플러스 1 나와야 되지 앞쪽 질소가 마이너스 3이고, 뒤쪽 질소가 플러스 5야. 그러면 이 질소가 이렇게 가게 되면 산화수가 증가해서 감소했어? 그럼 뭐된 거야? 산화. 이 질소가 이렇게 가게 되면 증가해서 감소했어? 어, 그러면 환원된 거지. 그때 이 산화수 변화 얼마지? 어, 플러스 4된 거고, N은 하나당 산화수 변화 얼마? 따라서 반응하는 두개 원자수는 1대1로 반응하는 거지. 그렇 그렇지? 그래서 저것도 점사겸사 알아두면 좋고 그냥 문제만 풀기에는 이번은 뭐? 그렇죠? 응? 3번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대충 정해졌어요 나오는 물질 네가지로 압축됐죠 거의 뭡니까? 저기에 있는 거 메테인 또 에탄올 또 아세트산 한개더 더하면 암모니아 이거죠 아마 이걸로 거의 압축이 됐죠, 지금은.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교육청이든 뭐 평가원이든 풀면서 뭔가 나오면 한번더 살펴보세요. 수능 완성도 좀 살펴보시고. 자, 거기에서 식초니까 누굽니까? 아세트산. 그럼 누구누구 더하는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CH3COH니까 기억하고 누구 더하면 되지? 리을 더하시면 되고. 얘는 모르니까 패스. 얘는 기억 디귿 더했다면서. CH3의 디귿. C2H5OH네요, 그치? 알코올부터 쓰니까 뭐예요? 에탄올. 그럼 남아있는 게 뭐지? 메테인 쓰시면 되는 것이 뭐. 그래서 N은 기억하고 니은 들어갑니다. 그렇지? 자 정리 하나 할게요. 우리 우리 탄소화합물에서 정리 들어가면 액성과 관계된 건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뭐만 보면 돼? 예. 산 COH 붙어있는 거. 그렇지? 이것만 붙어있으면 무슨 성? 그럼 나머지는 뭘로 취급합니까? 그렇죠 중성 취급. OH 있다라고 해서 염기성 절대 아니라는 거. 다음에 두 번째 물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 그럼 우리는 뭐 그렇지. 우리 그냥 단순히 우리 수준에선 탄소화합물에서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 물에 잘 녹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얘도 물에 엄청 잘 녹죠. 탄소화합물은 아니지만. 뭐그 외에 탄소화합물이냐 탄화수소냐 이런 거 정리해서 기본 뼈대 만들어 놓으시고 LNG냐 LPG냐 그런 거 조금 첨가해 놓고 노트에다가 짧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문제 풀다가 뭔가 있으면 하나씩 첨가하시면 돼. 알겠지? 이건 에이, 이게 3번 넘어갑니다. 보기도 안 풀어도 괜찮죠? 지울게. 무슨 결정? 네, 박스, 박스, 이용 결정. 자, E 플러스니까 전자 몇개 잃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우리는 A, E 플러스가 궁금한 게 아니고 A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두개 잃어서 E 플러스잖아? 그럼 원래대로면 전자를 몇개더 넣어줘야 돼? 그 해석을 여기 이 형태에서 두 개를 더더 하는 걸로 하면 돼. 전자를 두개더더 더 했다는 건 원자번호 몇번 증가? 두개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네온이잖아. 원자번호 두개 증가니까 누구? 예. 껍질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구분하시고. 실수로 틀리면 안 돼요. 자, 애도 네온인데 전자 두개 얻은 것이죠 그럼 원래대로 하려면 전자를 두개 어떻게 해야 돼? 빼주면 되지. 그럼 여기서 전자 두개 빼. 원자번호 2 까버리는 거야. 그러면 누구지? 산소 2 e 마이너스. 그러면서 여기 B와 여기 B가 공통적인 게 있죠. 그치? 애는 서로 달라도 각각 누군지 알수 있거든. 근데 가끔 이런 문제 있지. 여기에서 애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오케이? 그런 케이스는 이걸 이용을 해서 아 산소였어? 그럼 너도 산소겠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애는 산소 떨어지고 껍질 하나 손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구? 수소 애는 껍질 세개에요손 17쪽이고 그렇지? 누구지? CL 자, 그래서 HOCL HOCL 분자 구조 어떻게 되죠? 산소가 두개 잡았지 중심의 비공유. 무슨 역? 구분역. 이거를 이렇게 붙으면 뭐야? 물. 그렇지? HOF 가능하죠? HOCL 가능하죠? 왜? 수소는 손 하나 잡고 플로린도 CL17도 손 하나 잡으니까. 따라서 분자는 에 대신에 이거 이거 붙여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음.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A는 공유기란 물질 맞죠? 다음에 B하고 D는 다른 쪽이지? 다 요거 같은 족할 때 그거 하나 있었다. 디언 보기에서 하나 좀 봐야 될 것이, 아나 진짜 이런 그림 그리는 거참 싫어 진짜로. 전자야? 오나? 어? 오케이? 애 누구니? 너무 크게 너무 크게 그렸다. 누구지? 저 껍질 하나에 전자 하나 내거 누구지? 그치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 오케이. Okay. 얘 누구니? 모르지않썼으니까 그럼 녹색 플러스면 누구니? 리튬이고. 그렇 마이너스면 누구니? 어, 아, 수소고. 맞지? 오케이. Okay. 따라서 요거 요거 좀 구분 좀 하셔야 돼. 이런 것들 누군지 해서. 알겠지? 이거 데니언 그럼 요왜 불가 왜? 어, H 마이너스요. 전기염성도 누가 더 큽니까? 전기염성도 누가 더 크냐 했더니 지금 리튬이래? 미쳤나 봐 애들 와 대박이네 나한테 뭘 배운 거라 하지 마 알겠지? 애가 전기염성도가 더 작지 그럼 뭐야? 애는 마이너스지 따라서 리튬이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반응해서 이게 됐다 치자고 그럼 이 과정에서 애는 산화수가 감소했지 그럼 뭐된 거야? 무슨 재? 산하재. 환원됐으니까 산화재. 그래서 여기서 산화재는 누굽니까? 이게 찾는 거지, 뭐. 환원된 건 누굽니까? 그렇지 요거 좀 반응, 금속의 수소 붙은 거좀반응시해야지 중요하니까. 그렇지 다음에 A하고 D. 마그네슘이 2 e 플러스고, D. CL1 마이너스니까 1대2 결합하는 거 되지 않? 오케이? 음, 요게 ᄃ. 5번 갑니다. 분자 모양. 루이스 구조식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다안 그려주기 때문에 분자 모양이든 극성, 모극성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중심에서 비공유는 그려놓으셔야죠. 하 그리고 가와 나, 그리고 나, 가나다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의 비, 또는 공유분의 비공유 있을 때에도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치? 오케이? 예,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기억. 가는 분자 모형 뭐죠? 예, 평면 삼각형. 정삼각형 아니고, 나는 분자 모형이 평면 삼각형. 얘는 정삼각형이죠. 뭐, 그치? 다음에 다는 분자 모형이. 삼각형. 평면이야. 입체야. 따라서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다. 가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계속 기억은 땡. 다음에 띄는 결합각. 이거 약몇 도지? 평면 삼각형이면 약 120도죠.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그냥 120도고. 얘는 약몇 도예요? 그렇지. 삼각불. 약 107도. 따라서 그걸로 결합각이 다가 더 작다 해결이 되죠. 극성분자 찾는 건 매우 쉽다 했잖아. 우리 수준에서. 극성분자 뭘로 찾으면 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그 중심에 비공유 있으면 극성분자고 또는 중심에 비공유 없더라도 주변에 붙어있는 원자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게 있으면 극성분자라고 했잖아. 오케이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렇지. 딴게 붙어있으니까.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렇지 중심에 비공이 없고 다 같은 게 붙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말로 교과서 말로 뭐대칭구조그 다음에 얘는 중심에 비공이 있으니까 뭐지? 그렇죠 극성 그렇게 나누시면 되죠 이거 가도 약약약 약, 약. 예, 달라요. 그래서 요 각도가 이중 결합이라서 좀더 밀어내는 힘이 좀더 세. 그래서 이게 약 어, 얼마지? 어, 122도 쯤 나와요. 여기에 한 116도 정도 이게 떨어지고 각도가 좀 달라요. 안물어보셔 저거는 화학결합은 성질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나온 김에 합시다 금속 금속하고 비금속 만나면 이온, 이온. 다음에 공유결합하는 거 원자하고 분자 이들은 무슨 결합하지 그래서 질문 공유결합물질이면 두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공유결합물질이면 원자결정을 다른 말로 무슨 결정이라고 해요 공유 결정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 따라서 공유 결정은 애 얘기하는 거고 공유 결합물질은 이두 가지 함께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기전도성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고체, 액체, 수용액에서 금속은 안 녹으니까 물에 안 녹으니까 패스. 다음에 원자 결정도 안 녹으니까 패스죠. 그럼 전기전도성에서 통하고 애는? 그렇지. 통하고 애는? 통하고 애는? 통하고 나머지는 죄다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기전도성이니까 하나 놓고 시고그 외에 전성, 연성과 전성이 있다. 그렇죠. 이게 금속인 거고 부스러지기 쉽다. 예 이용결정이죠 뭐. 이게 전부 다예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난이도 있는 걸 한다 치면 싹 끊어버리면 얘네들은 결합을 끊어야지 액체로 변하거든. 근데 얘는 결합을 끊기 전에 분자끼리만 좀 떨어뜨려놔도 액체로 쉽게 변해버리지. 기체로. 따라서 이 분자 결정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 매우 낮아 매우 낮죠. 얘네들은 좀 높은 편이죠. 왜? 뭐를 끊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결합하고 녹는 점은 애랑 연결시켜버리잖아. 애만 하잖아. 이온 결합만. 따라서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결합이 증세시면 결합이 세지면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럼 연결시켜서 이온 결합에서 결합이 세질 조건 뭐 있어? 첫 번째. 그렇지. 각 이온의 전하량 곱이 어떨수록? 클수록. 두 번째. 이게 전하량 곱이 같다면 두 번째는 뭐지?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오케이? 따라서 이거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 이거 비교하는 거지 뭐. 요거. 그리고 예외 사항 한두 개 정리하게 되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통화는 녀석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지. HCL과 같은 아레니우스산. AQ. 그치? 중요한 건 AQ에요. 액체는 아니라는 거. 따라서 여기에서, 자, 애가 금속 나왔는데, 가에서, 어 이게 무슨 성이야? 전성이잖아. 그치? 어, 따라서 전성으로 가능, 적합한 거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 BR2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BR2가 되고 다음에 N은 k c l 그렇지? 맞죠 N은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찾아가지고 니은 디귿 그냥 푸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6번까지 하는데 실수 하나도 없어야 되고 나온 김에 정리가 안돼 있으면 내용 정리도 함께 좀 해놓으세요 오케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지? 노트가 필수야 노트 꼭 하셔야 돼안한 친구들 아직까지 있으면 노트 얇은 거 하나 해서 꼭 정리하세요 지금부터 내용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첫 페이지는 전부 다뭐 스피디하게 가셔야 돼 스피디하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다시 노트 정리 보시면서 보기 하나하나 뭐를 바꿔야 될지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 다 보세요 7번이죠 자두 번째 페이지부터는요 문항별로 빨리 쳐야 된다 차분하게 가야 된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7번은 겁나 빨리 가야죠 그치 바닥자 원자번호가 2이아인 무슨 상태 바닥 상태 저 워딩 그럼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 묻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봤 처음 잘 모를 때에는 그리면 되죠 뭐 익숙하지 않으면 그려놓으세요 1s 2s 3s 4s 2p 3p 해가지고 그치 익숙한 친구들은 그래요 이 정도 문제는 안 그려도 누구인지 나올 정도로 해놓으시라고 안 그려도 알수 있게 자 거기에서 전자 껍질 수죠 이게 죽이잖아 몇칸 차이 따라서 x는 위에 있고 y는 밑에 있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주기적 성질이나 등등 2단원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X가 누구냐, Y가 누구냐, Z가 누구냐 주기율 표상에서 XYZ의 위치 찾는 거잖아 따라서 이런 것들 해석할 때에도 껍질이 해가 한게더 많으면 X는 위에 있고 Y는 밑에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문제 푸는 훈련할 때 다음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죠 요 P 오비탈 전자수인데 이게 요거랑 묶여 들어가죠 원자번호가 20번 이하라면서, 그럼 p 오비탈 전자수는 최소 몇 개부터? 0개도 있죠, 0개도. 있으면 1개부터. 최대 몇개예요 자, 그렇죠. 요두 개가 묶여서 p 오비탈 전자수의 최대 값은, 어, 12개라는 거. 그런데 상대 값은 의미가 1개, 5개가 아니고, 결국 뭐예요? 1대5라 이 뜻이거든. 그래서 1대5로 쓸 수도 있고, 오케이? 이 표를 끊고, 또는 1B, 5B라 써도 돼요. 오케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1B, 5B 쓰든, 1대5 쓰든, 상대값 쓰든, 죄다 같은 워딩이라고. 결국 뭐지? B거든요. B거든. 그럼 B는 뭐예요, 우리가? 까야죠. 그런데 한개 다섯 개면 어디에 어긋나? 한 놈은 위, 한 놈은 아래인데 여기 안 맞잖아. 오케이? 그러면 몇 개, 몇 개? 두개열개세개면 근데 이것도 안 맞죠? 여기에 안 맞잖아. 따라서 N은 무조건 2개, 10개. 따라서 P오비탈 전자가 X가 2개니까 봐, 암산되잖아. 누구야? P에 2개. s n 4개. 탄소죠. 그렇지? 위치 잡으면 X는 요 위치. P에 2개. 그렇지? Y는 P에 10개잖아. 그러면 6 더하기 1, 2, 3, 4 하니까 여기가 Y. 누가 되는 거지? 황 되는 거지, 뭐. 애가 인이고, 15족이 인이고. 그렇지? 16쪽은 황. 그치? 이렇게 잡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스피디하게 할수 있다는 게, 음, 위아래. 아, 12개가 맥시멈인데, 1로 오면 같은 위치네? 다른 위치. 알았어. 2개, 10개. 2개면 P2개는 S4개. 탄소. 그치? 그리고 애가 10개가 되려면, S에는 전자 몇개 있어야 돼? 10개까지 가려면 3주기잖아. 6개 있어야 되지. S에 전자 6개. P에 10개. 합쳐서 몇 개? 16개. 그래서 바로 탄소, 황,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 훈련 좀 해놓으셔야 돼. 알겠지? 아. 자, 그래서, 기역 홀전자 수. 에두 개고, 에도 두 개니까, 같은 거 되죠? 다음에, X하고 Y는 다른 족이지. 14족, 16족. 니언 틀렸고.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이거 해놓으면 금방이잖아. n 는 전자가 두개 있는 오비탈 몇 개야? 이건 다 홀전자니까, 두 개죠. 그렇지 n 는 전자가 두개 있는 오비탈 몇 개야? 여기 다 채웠으니까 세 개. 이피도다 채웠으니까 세 개. 맞지? 다 채웠잖아, 두 개씩. 다 채웠고. 따라서 여섯 개에다가, 다음에 여기에는 P 오비탈 세 개지. 근데 거기에 전자가 몇 마리 있니? 네 마리 있으니까, 이렇게지 또는 홀전자가 몇 개야? 우리 홀전자라는 건 오비탈에 전자 한개 있는 거지? 그럼 홀전자 두 개니까 두개 2개 치우세요. 나머지는 두 개씩 다찬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몇 개? 일곱 개. 탄소! 홀전자 몇 개지? 그럼 이렇게 있는 게두개 있으니까 두개 지우세요. 나머지는 다 찼으니까. 그래서 세 개. 아,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여기 두개 지워야지. 미안. 따라서 몇 개? 두 개. 이러시면 되죠. 됐지? 네. 예, 이게 7번입니다. 8번도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런 계산 문제는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푸는데 와와와와와 이게 아니었지? 풀이 흔적이 많도록 아니면 매우 적도록 매우 적도록 문제를 차분히 읽으시고 농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중화 적정 같은 거라고 했지 문제가? 좀더한 단계 더 가면 PH, POH도 비슷하게 가요. 따라서 이쪽 파트 문제는 항상 풀이 흔적이 작도록. 참고로 한 개도 하면 은요 NaOH 화학 식량을맞마 40. 그런데 저기 몇 그램 집어넣었어? 매우 잘 나오는 숫자 중한 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 몰이지? 20분의 1 몰. 그러면 0.05 몰이죠. 우리 여기 있는 것들이 부피가 이건 좀큰 편이네요. 근데 대부분 10mm, 20mm, 50mm 좀 적게 쓰잖아. 100mm 적게 쓰는데 0.000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다면서 실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말고 주로 어떤 거 많이 쓰지? 미리몰 많이 쓰죠. 미리몰. 그럼 몇 미리몰? 따라서 20분의 1몰이 5 0 m 리몰이에요 미리 알아보면 좀 편하지요. 그렇지? 갑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문제는요. 중화 적정이든 뭐든 간에 용질의 양 뽑는 게 최우선. 용질의 양만 잘 쓰시라고. 몇그램 집어 넣었지? 그럼, NAOH 화학신량 40이니까 몇 몰? 2 0분의1몰 따라서 몇 미리 몰 그래서 요 숫자를만 딱 하나 쓰시면 돼요. 거기에 용질 넣었어, 용액 넣었어, 물만 넣었어. 물만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50 쓰셔도 괜찮죠? 둘 중에 하나만 쓸수 있도록. 그러면, 몰 농도는? 부피는 500ml. 그리고 용진의 몰수는 500mm 미리미리 쉬워지니까 그대로 쓰면 되잖아 따라서 a는 얼마? 예, 10분의 1 0.1 그래서 a 바로 구하시는 거고 다음에 2몰 농도 위인데 여기에 2v 써도 돼요 어? 근데 결국 부 v는 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과정을 보다 보면 어디선가 용진의 몰수 값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바로 보셔도 되거든 벌써 여기 나와 있잖아 a가 얼마야? 0.1 써놓을까? a가 0.1 그런데 몇 미리지? 그럼 몇몰 있는 거야? 20밀리몰물 20 넣어서 20이니까 여기도 몇몰 있는 거지? 20밀리몰 20 그렇지? 근데 여기 용질은 이 녀석이잖아. 2 e 곱하기 v가 20이라는 거 아니야? 미리몰이니까 미리리터 그냥 곱하면 되지? 따라서 v는 얼마? 그래서 바로 구하는 걸로 흔적을 최소화시키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 푸는데도. 에 수능에서 내가 2등급 이상 1등급 맞겠다 하시면 1분 내죠. 1분 내. 40초 컷. 달리셔야 돼요. 예? 어? 문제 폼에 뻔하니까. 넘어갑니다. 9번. 이게 문제예요. 어,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세미 한번더 정리를 하면 원자의 구성 입자. 그쪽 파트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원자의 구성 입자가 내가 문제 유형만 쓸게요. 이 단원 초반에 원자의 구성 입자에서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 유형은 총세가지입니다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따라서 양성자 또뭐 있지? 중성자 또? 따라서 누가 양성자고 누가 전자고 누가 중성자인지 그거 찾는 게 아주 올드하게 나왔던 거 헷갈려요 이거는. 오케이? 따라서 이거는 대부분이 꼭 문제 풀다 보면 선택이 나와. 이 새끼가 양성자라면, 제가 중성자라면. 근데그 가지 수가 많게는 안 나와요. 오케이? 따라서 요거 찾는 게 하나의 유형. 두 번째가 뭐냐? 이거죠. 다음 실린더 안에 들어 있는 전체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비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게 두 번째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 기억하지 x2 했냐? x2 하면 뭐? 존재비율이 x대 y. 그런데 x2를 하게 되면 분모는 x 더하기 y의 제곱. 분자는 그들의 해. 그렇지? 만약에 x3를 하게 되면 분모는 x 더하기 y의 3승 분자는 그들의 해. 기억나죠? 안? 예, 요세 가지가 유형이에요. 거기에서 이거 요 유형 문제인데 이거는 대부분이 속도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세요. 오히려 이거는 속도를 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런데 이두 개는 차분한 게 좋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속도 내다가 어, 어, 어 하고 다시 싸그리 다시 우고 돌아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거든. 오케이? 따라서 아예 차분하는 게차하게 보는 게더 좋아. 그래서 왼쪽은 14, 가운데는 15, 그 다음에는 16이니까 결국은 뭐 묻는 거죠? 양성자 몇 개야, 중성자 몇 개야, 전자 몇 개야 묻는 거잖아 그래서 어 빈칸에다가 다 쓸라고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여기에 칸이 모자라, 칸 나오면 여기에 쓰시고 모자라면 어디에 쓰면 되죠 저 순서대로 해서 왜 가장 왼쪽 거? 7이죠? 중성자? 7이죠? 전자? 그렇죠 가운데 거 7이고 중성자 8이고 전자 7이고 마지막 산소 8이고 8이고 N은 2 마이너스니까 10인 거지. 그치? 그리고 주어진 001이 숫자를 우리가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두개 입자의 차이값인 거거든. 공통적으로 이렇게 니은이 있다는 거고. 근데 0, 0 N은 0이고 여기도 0이야. 그런데 여기서 N 얼마 나왔지? 그러면 두개 입자 차이가 1 나오는 거. 그렇죠. 왜 0을 안 보고 1반 씁니까? 0 나오는 건많어0 나오는 건 많다고. 그런데 1 나오는 건? 그렇지. 7, 8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 먼저 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8에서 7을 빼야지 1 나오잖아. 기억은 뭐죠? 100% 중성자지. 그럼 기억이 기니디. 결국은 이세 가지에서 각각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한 개는 내가 끄집어냈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선택지가 확 줄었어. 나머지 어? 뭐? 기어, 뭐, 응. 양성자일 수있 7, 8에 한거 있죠. 어디 7, 8?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은 중성자. 아니 기억에서 니은 뺐잖아요. 양수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8에서 7 빼든 8에서 7 빼든. 오케이 다 아는 이 녀석이니까, 그치? 애가 타죠? 네. 쟤 시험 안 봤지, 너? 네, 안 봤어요. 야! 닥치고 있어. <웃음> 시험도 안 봤으면서. 네, 여기까지 하는 거 내가 맞지? 네. 잘하고 있지? 네. 그치? 어. 틀리면 녹화하는 거 꺼버릴 거야. <웃음> 그치? 그럼 애는 무조건 다지? 네. 그럼 이제 선택이 폭이 얘가 니은인지 디귿인지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때부터 찍던지. 왜냐면 지금부터는 찍어도 돌아올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 한번 찍어볼까? 니은 얘가 중성자고 애를 양성자로 찍지 뭐. 오케이? 그러면 중성자하고 양성자 차이가 0 나오는 거야. 그럼 요두개 차이가 0 나오는 건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얘는 양성자하고 전자잖아. 그럼 양성자 전자 차이가 0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두 개만 남았는데 양성자 전자 차이가 0 나오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럼 이 녀석이 바로 뭐? 나가 되는 거고 오케이? 나 그럼 애가 뭐가 되는 거야? 가 되는 거고 그럼 가는 중성자와 양성 차이가 0 조건 다 맞네 이렇게 찍어도 되고 그렇지? 뭐 만약에 내가 얘를 잘못 찍었어 전자로 찍었다 치자고 전자로 그럼 전자로 찍게 되면 기억은 음, 양성자 스스스스 지우고 중성자와 전자 차이가 0 나오는 거 애밖에 없잖아. 그럼 애가 누가 되는 거지? 가가 되는 거고. 그럼 애는 누가 돼? 나가 되는데, 나는 문제가 전자와 양성자가 0이 안 나오는 거거든. 맞지? 오케이? 그럼 잘못 찍었네.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찍으셔도 돼.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역대로 나왔을 때, 교육청 빼고 평가만 봐도 아예 어지럽게 내진 않아요. 하나는 알수 있게 뽑아내. 그리고 나머지 둘 중에서 선택형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 하나를 꼭 뽑아내시고, 오케이? 그리고 푸세요. 차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9번은. 어쨌든 원래대로 하면, 애 누구지? 양성자, 애 전자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애는, 애가 나였나 그러면? 오케이? 이게 가가 되고, 따라서 차이감 0, 그리고 나에선 차이감 0. 됐지? 그러면, 기, 니, 니, 전부 다 풀릴 거야. 동의 원소는? 양성자 수 같고 그렇지. 중성자 수 다른 거 그리고 질량 수 다른 거 음, 다음 10번은요 우리 3040에서 한번 했는데 까먹었겠죠? 그쵸? 어, 여기 고2 때 나랑 수업한 친구들 겁나 열심히 했는데 까먹었겠죠? 분자 조립하는 거 할까요 우리? 형광펜 이것도 스피디하게 가셔야 돼요. 아는 거니까. 수능에 교과서 바뀌고 첫해 수능. 2000몇 년도냐? 2020년인가? 첫해 아니면 그 전엔가 모르겠네. 여 워딩이 있었거든. 원작과 전사수학 길게 나온 거. 저게 형광펜이에요. 저게 뭘 뜻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 할게요. 에? A고 A8은 볼거 없어요. 두 개가 8개 차이 난다 밖에는 없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족이죠. 따라서, 와, X 하나에 Y 세 개가, 음, X가 그럼 몇 족이지? Y는 몇 족이지? 그걸 1, 2, 3, 4, 5, 6, 7, 0 해서 찾아가지고 조합해서 26을 만들면 시간이 엄청 걸려.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공유 전자쌍 개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저걸로 푸는 거지. 생각을 해봐 원자과 전자수는 안쪽 전자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가지고 우리가 공유결합하던 화학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얘 애들이 전부 다 무슨 규칙 만족한다고 여기에? 옥텟 규칙 만족한다음에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개 있어야 돼? 8개지 수소 이런 거 빼고 자 그래서 내가 XY3 가지고 하는 거요것만잘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XY3 가지고 보시면 옥텟 규칙을 먼저 만족한다 해보자고 애가 옥텟을 만족한다면 원자 몇 개입니까? 그럼 4개니까 원자 네개인데 원자당 전자 몇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8개씩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개 있어야 돼? 32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기에서 형광펜 칠한 거 이들의 원자가 전자수의 합은 얼마 나왔지? 26 나왔잖아 모자라거든 이걸로 이걸 할 수가 없거든 야 나도 연필이 있어야 되고 나 지우개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연필 하나밖에 없고 얘는 지우개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쓰려고 뭐 하는 거지? 공유하는 거거든 그럼 몇 개가 모자라니? 위에서 밑에 거 빼면 6개의 전자가 모자라지 이걸 뭐 하자고? 공유하자고 그럼 전자 6개 공유하는 거야 그럼 공유 전자쌍은 세쌍 나오는 거지. 오케이? 기억나죠? 네.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가 26개인데 옥텟 만족하려면 32개 전자. 어, 몇개 모자라지? 6개. 아, 세개 공유해야 되겠구나. Y는 손 하나 잡는 거. 누구겠어요? 옥텟 만족하면서. 플로린. 가운데 비공유 있어야 되니까. X는. 그럼요. 바로 나오죠. N2. N은 N, F3. 화학식 안 써도. 사실 문제에서 화학식 쓰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누군지 안 물어보거든. 그렇지? 구조 그리는게더 중요하지. 그럼 여기에서 Y는 손 하나 잡으니까 X는 손세개 잡으니까 Z는 누구죠? 나오잖아. 맞지? 오케이? 자 A. 원자가 전자수 15족 두 개니까 얼마? 그렇지, 10개 하면 되는 거고. 맞지? 또는 뭐, 전자쌍 세도 괜찮고. 알겠지, 해설? 어? 그래서 기억. A 해결됐어, 안 됐어? 됐죠? XY3, 서로 다른 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볼 것도 없죠. 누군지 안 찾아도 되지. 서로 다른 게 붙었으니까. 무슨 결합이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합이 중요한 거예요. 어? 극성 분자이면서 극성 공유 결합도 있고. 그렇지 여기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에? 다음에 마지막 하여튼 보기 맞는 말이고 어, 여기에서 이거 찾는 건데 전기음성도 얘가 제일 세지 마이너스고 누가 더 세? 산소가 더 세지 마이너스고 얘는 그 뭐겠어? 그렇지 그 얘기죠. 전기음성도로 비교하라는 거. 그래서 니은하고디귿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는 원자과 전자 수에 한번 정리하세요. 에? 11번 갈까요? 간만에 나오네. 예. 네. 11번부터는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우리? 네, 그렇습니다 11번은, 뭐, 이것이 1S. 아, 요것도 조금 속도감 있게. 근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약간 정도근데큰 차이는 모르겠네. 이거는. 그냥 속도감 있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죠. S하고 P만 나올 거야 하는 믿음. 그치? 렇첫 <웃음> 번째 요두 개가 포인트. n 더하기 l이 1하고 2는 누구밖에 없지? 그렇죠. 이거밖에 없죠. 3은요. 벌써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치? 오케이? 두 번째 포인트. l-ml이요. 그 값이 0인 건 많죠. p도 있고, s도 있고. 하지만 1인 건,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누구는 아니지? S는 아니다. 그치? 요두 가지로 체크해서 가는 거죠, 이 문제는. 따라서 N은 1S고, N은 2S고, 합이 3인데 S가 아니니까 P 돼야 되는 거지. 몇 P? 2P 되는 거죠, 그 그치? 그러면 N은 3P. 그냥 뭐 P 나오겠지, 뭐. 해가지고. 그렇게 달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포인트 좀 우리가 수업할 때 저런 것들 몇개좀 잡았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S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이다 보다 S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거좀봐 놓으시면 기억 S 오비탈 구형인 거 맞고 자기 양자수는 다하고 라가 이거죠 뭐 자기 양자수는요 어 다하고 라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N은 어차피 L값이 1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 값이 1 되려면 자기는 0 돼야 되고 그치? 에도 10이니까 대체할 이건 다음에 이거 에너지 준위 이거 좀 주의하세요 그첫 줄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가장 첫 줄에 빠졌는데 예 수소 따라서 수소는 주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한번씩 꼭 물어보는 것중 하나 어쨌든 전자 배치하고 이쪽에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는 수소는 워딩과 그리고 혹시나 모르지만 잘은 안 나오지만 바닥 상태라는 워딩 그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12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는요, 앞에 있는 몇 번이지? 9번 하나 빼고, 전부 다 속도감 있게 달리셔야 돼요. 빠르게. 할수 있어. 자, 12번. 절대값 나와서 당황했지만, 하나는 산이고 뭐지? 산은 뭐예요? H 플러스가 더 많은 거고요. 염기는 뭐지? OH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H 그러면 차는 H플러스 농도만 보면 되고 염기는 o h 농도만 보면 되는데 그들의 농도가 몇대 몇? 몇? 100대 1 이게 100배 더큰 거죠 그럼 100배 더 크면 우리 결국은 pH로 논할 거 아니야 얘는 pH 쓰고 얘는 뭐 쓰지? POH 쓰는데 아 pH가 이 녀석의 pH가 이 녀석의 POH보다 얼마만큼 더 작은 거지? 이만큼더 작은 거죠 오케이? 그 개념 알고 있으면 돼. 농도가 100배면 10의 제곱이면 p값은 마이너스 2. 그럼 거기에서 우리 암산 한번 해볼까? 나온 김에? 아휴, 쓸게. 얼마?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냥 두개더 해. 지워. 어쨌든 더 하면 한세끼는 지워지겠지. 양수면 얘가 지워지고 음수면 얘가 지워지겠지. 따라서 두개 더하면, 더하면 얼마 나와? 그러면 그게, 애가 지워졌으면 pH 두 배가 20이니까 pH 얼마? 11. 그럼 애가 만약에 pH가 지워졌으면 pOH가 두 개니까 pOH가 얼마? 11.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새끼는 11인 거지. 그걸 이걸로 찾으라는 문제니까. 그럼 합쳐서 14니까 나머지 한 녀석은 뭐지? 이건 거지. 마치? 얘도 마찬가지로 이두개 더해. 얼마 나와? 26. 2 나눠. 그럼 얼마 나와? 그래. 13. 그럼 나머지 잔 스킨 1인 거지.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돼? pH인지 pH만 o 따지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새끼면 애가 농도가 더 진하다니까? 이 새끼면 애가 더 진한 거고. 그럼 여기서 왼쪽이 진해? 오른쪽이 진해? 진한 것만 봐. 그렇지? 하나는 pH, 하나는 pOH. 왼쪽이 진해, 오른쪽이 진해.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13승,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애가더진하잖아 진한 것만 봐, 오케이? 자, 진한 것만 봤는데 p 농도는 애가 10의 제곱배, p 값은 이만큼 적어. 그러면 애가 애가 애보다 이만큼 작지? 이거 뭐겠어? pH. 그럼 애는 뭐겠어? pOH. 그럼 나머리 N은 뭐지? H. N은 뭐야? OH. 다쓴 거지. 그렇지? 저러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지. 알? 오케이?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알겠지? 어? 뭐 양수, 문수 다 필요 없어요. 써놓고 저수치만 뽑아놓고 나머지 조건 가지고 찾아내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 가가 누굽니까? 가는 OH니까 애가 가죠. N은 나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가가 NaOH. 해결되지 않? 다음에 니은, 어, 하면 되지 않? 오케이? 가에서 OH니까, 어, 10에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나에서 H니까 10에 마이너스 1승. 따라서 100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몰수니까, 몰농도,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뭐? 부피하시면 되지. 자, 그런데 이거는 가보다 나가 몇배더 크냐잖아.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몰수라는 건몰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자, 가보다 나가. H3만 물었으니까 와, 이 새끼만 보면 되잖아. 애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자몰 농도는 몇 배? 아, 진짜. 1 0의 마이너스 1승, 10에 마이너스 11승. 몇 배? 1 0의 가보다, 아 거꾸로 했구나. 애보다 했구나. 미안해요. 나가 가보다. 그치? 그럼 몇 배? 10승. 그치? 부피 몇 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맞죠? 익숙해지면 그냥 암산이죠. 기억리험은 맞죠. 스피디하게 가시고. 요 모의고사는 특이하게 요세 번째 페이지. 어, 뭐,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세 번째 페이지도 그냥 막 달릴 수 있게 문제 구성이 돼 있어. 문제 구성 자체가. 13번. 이제 7월쯤 됐으니까 이제 계속 속도속도 얘기합니다. 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그, 동적평형인데, 동적평형이 좀 말이 길죠. 근데 요거는 처음에 문제 풀면서 연습할 때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 좀 하시고 지문 읽으면서 그냥 꼼꼼하게 천천히 읽는다를 떠나가지고 그 포인트 되는 워딩을 계속 찾으세요. 오케이, 그거 찾는 훈련 하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시험 현장 가면 대충 이렇게 봐도 어떤 워딩이 포인트인지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죠? 여기서는 어디 있지? 아, 이게 첫 번째 포인트죠. 평형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물만 넣었다. 그럼 계속 증발이 우세할 거고 그치? 그럼 여기가 평형인데 물의 양이잖아요? 그럼 물의 양은 갈수록 감소한다 그리고 n 는 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그치?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기억 T1일 때 증발이 더잘 되고 있잖아 그래서 증발 속도가 응축보다 크다는 건기억은 바로 해결이 되고 다음에 니은 T2일 때 평형인 거 되지? 속도와 같은 게 평형 양은 관계가 없음 다음에 T3일 때 같다니까 이게 띄겁 보기지. 그래서 이걸로 샥 하고 달릴 수 있어. 읽는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14번 갑니다. 14번 앞에 농도 문제하고 같아요. 이것도 속도감 있게. 그래서 그 문제 쓱 보면 음, 이거는 꼭안 써도 되겠다.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개수잖아. 몇개 있니? 그래서 20A 쓰면서 달리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a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a를 구하려면 a를 구하기 위한 자료는 아래쪽 어딘가 있겠죠. 따라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하셔도 되고 이런 문제 구성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나 20mm 했어 거기에 어 10개가 어 a 개가 있대. 근데 나이 녀석에다가 물 집어 넣어서 100mm 했어. 그럼 몇개 있지? A 개가 있어. 근데 애를 다쓴게 아니고 여기서 20mm만 덜어냈어. 그럼 몇개 있니? 5분의 A 개가 있겠지? 그리고 반응을 쭉쭉 했더니 우와! 실제 너두개 있었대. 아, 두 개였어. A 얼마죠?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많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20A 쓰셔도 되고, 익숙해지면 그냥 눈으로만 20A 있어. 고치죠 그리고 그거를, 요게 핵심이지. 다쓴게 아니고 X만 취했다. 일부만 취했어. 일부만 취해서 일만 든 거야. 20A 중에서 일부가 있는 거야. 설마 이거를 20A를 쓰고, 어, 20분의 X배니까, 아, 어, 여기는 얼마? AX. 이렇게 써도 돼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A든 X든 이건 구해야 되니까, 우린 일단 읽는 게 우선. 한번 해놓자고. 자, 그리고 남은 요 워딩. 우리 저번에 뭐 다른 모임에서 뭐 볼때 한번 봤었죠? 남은 거 가지고 또 푹짝푹짝하는 것들 그치? 그 문제잖아요. 그치? 오케이? 따라서 이것이 A 중에서 음 이거 10개 있었는데 단 4개 썼어. 그러면 몇개 남았지? 6개 남은 거죠. 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용액 1에 있는 개수하고 용액 에 있는 개수 합친 게이 녀석의 몰수다. 그것만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요두 개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 실험에서 용액 1 가지고 먼저 실험을 했거든 자 하나 또 있죠 0.1 몰농도 썼다고 중화점까지 중화점까지 가게 되면 h 랑 OH 개수 같죠 그런데 우리 중화 반응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게 중화 적정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게 뭐야 죄다 1가잖아 그치? 어, 따라서 NA 개수하고 어, 이 녀석 개수하고 A 개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화점 몇 미리 넣었을 때가 중화점이지 그러면 몇개 들어간 거야 아, 2.5개 넣으니까 끝났어. 그럼 용액 1에도 아세트산 몇개 있었다고? 요 한자 쓰는 거고. 똑같은 걸로 용액 2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 용액 1로 했더니 몇 밀리 넣으니까 끝났지? 그러면 0 1몰농도 75밀리니까 몇개 있는 거야? 7.5. 그럼 얘는 몇 개였지? 10개. 그럼 A는 부피분의 몰수. 얼마? 0.5. 2분의 1이니까. 그치 맞죠? 아, 인상 좀 쓰지 마. 맞잖아, 20분의 10 <웃음> 그치? 이건. 다음에 B가 어디 있니? A죠. 오케이? 남은 다 용액에 물을 넣어서, 물만 넣었대요. 그럼 용질의 개수는 여전히 몇 개지? 그러면 25분의 7.5 하면 되잖아. 얼마? 3이 아니고 0.3. 됐지? 그리고 X는 어디 있니? 요거잖아. 10개인데 몇 개만 넣었어? 2.5개만. 몇 배? 4분의 1. 그럼, 부피도 4분의 1. 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푸는 거. 그래서 14번 더 속도감 있게 못 풀면 안 돼요. 푸는 건 당연하고, 몇 번씩 반복해서 쓰는 흔적을 최소한 줄이도록. 농도 계산, 그 다음 요 계산.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능 갔는데, 3페이지에 고난도로 뭔가, 어, 나왔어. 그 문제 풀수 있는 거야, 그때. 조금만 더 써가지고. 음.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푼다 이런 문제들을 쓰는 거를 최소화시킨다는 건 계속 반복해서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 실험이나 지문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보는 훈련이 된다는 건 시험장 가서 쓱 봤을 때 중요한 게다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 실험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고. 찾아야 될 원소는 몇 종류? 왼쪽에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을 어, 순서대로 한번 쓸게요 됐죠? 오케이? 그런데 비교하는 대상은 다 비교해서 일부 조금씩 두 개씩 세 개씩 끄집어내서 비교했지 그럼 한 방에 이걸 가지고 x가 누군지 y가 누군지 찾기 어렵잖아 게 샘이 뭐를 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 방, 방법 중 하나 뭐 있다 했지? 그렇지 아닌 것들 찾자 한 거지 자 따라서 홀전자수 쓸까? 1, 3, 2 1이잖아. 그치? 홀전자 수가 X가 더 많대. 그럼 N은 X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Y는 G보다 큰이 X가 있대. 그럼 N은 Y가 안 되지. 쑥쑥쑥쑥 쓰면서 가면 돼요. 그럼 적어도 4개 중에서 2개는 뽑혀. 다음에 원자 반지름 가장 큰게 누구죠? 그럼 NA가 제일 크잖아. 그러면 누구누구는 안 돼? 오. NA 구 n 네 누굽니까? 이세 개가 안 되니까. Y. 그러면제가 Y니까 애도 Y 안 되고 애도 Y 안 되죠. 그렇지? 원자반지는 꼴찌 누구예요? 원자반지는 꼴찌? 플로린이잖아요. 그렇지? 오! 꼴찌! 그럼 애는 누구누구 누구 안 됩니까? 그렇지. 지보다큰 녀석 Y, Z. 안 되죠. 그럼 애는 X, Y, Z 안 되니까 누구예요? 야! 그럼 Y, W 빠졌잖아. 그럼 이 둘은 누구 또는 누구야? X 또는? 그렇죠. Z죠. 그럼 나머지 X하고 Z 비교하는게 있네. <웃음> 그렇죠? 제1, 2, 5나 에너지. 5, 6갈때 떨어지죠. 제2, 4, 오니까 올라가지. 그럼 1분의 2는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크죠. 네가 X, 네가 Z 찾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거 있다는 거봐놓오시면 좋죠. 그래서 기억 X는 산소다. 맞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어, 이온, 반지름? 어, 이온 반지름은 금속이 더 커, 비금속이 더 커. 비금속이 더 크죠. 그렇지? 뭐 껍질 수가 같은데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에? 수능에서는 그 결론만 얘기하면 되니까. 따라서 Z가 더 크다. 맞죠? 유효액자나 W하고 Z. 같은 주기야. 오른쪽 갈수록 증가하지. W가 더크죠 그래서 푸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얘들아, 속도가 있게 할수 있겠지? 어, 금방 해. 16번. 산화수, 산화하는 반응, 개수 맞추는 건데, 이것도 뭐, 뭐, 가나, 산화수 개수 다 나왔고, 그럼 다 해서 맞추면 되잖아. 그치? 자, 우리, 산화수 규칙에 있는 원소들. 플로린, 1족 금속. 2족 금속, 13족 금속은 화합물 내에서 산화수가 잘안 변하니까 한거 아니야. 그럼 개들을 빼고 나머지 원소에서 산화수가 변할 만한 것들 찾으면 되지요. 그 다음에 개들 다음에 수소는 일반적으로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라는 건 산화수가 잘안 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산화수가 변한 원소 누구겠습니까? 질소. 만약에 한개더 있다면? 그럼 애만 찾는 거예요. 질소는 워낙 많으니까 딱 보자마자 하나하나 하나 계산하는 거 넘어서야 됩니다. 사나 하나는요. 사나수 계산을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 어느 정도로 5라는 게 바로 나올 정도로. 너 2고 너 2고 너 4라는 게 나올 정도로. 요게 이게 최 이게 가장 우선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사나수 계산 정확하게 하세요. 뭐 이걸 봤는데 왜 2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 문제 풀 시간이 아니고 사나수 계산하는 거부터 하셔야 돼. 그럼 거기에서 산화수 얼마가 감소했어? 그렇죠. 3이라고 쓸게요. 머릿속에서. 에 산화수 얼마 증가했어? 그럼 2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각 원자, 질소와 탄소의 산화수 변화가 3대 2죠. 그럼 전체 증가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으려면 n 는 얼마? 2 곱하고 n 는 얼마? 그럼 이게 질소의 원자, 탄소의 원자지? 따라서 질소와 탄소의 원자수, 반응 원자 수비는 몇대 몇? 대 몇? 2대3 어차피 질소 이거 탄수 이거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 질소 2 떨어지고 애가 3 떨어지는 거지 그치? 자 나머지 수소 맞추자고 수소 두 개죠? 그러면 여기 모든 수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시는 얼마? 그니까 요한 줄을 얼마나 빨리 쓰는가로 속도가 결정이 되죠 16번 문제에서는요 제 자가 붙었느냐 붙지 않았느냐 주의 좀하시고 알겠지? 니은복이 주의하라 이거예요. 기억.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가 증가하는지. a 0이고.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수소가 플러스니까 얘는. 어, 그러면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 달리시고. 다음에 환원제. 뭐 됐는지 찾는 거지? 산화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산화수 증가했느냐. 수소 0이죠?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증가했죠? 그럼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맞지. 이것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 됐죠?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직 엔제에서 분자 안 했죠? 오늘 시간 보니까 다음 주쯤에 분자 할 건데 다음 주에 분자까지 끝나요. 분자 문제는 첫 페이지에 나오면 CH4라고 주고 CH2라고 아까 줬잖아. 몇번문제인가첫 페이지에. 그럼 걔는 예쁘게 분자 구조까지 대충 모양 잡아줬잖아. 그치? 그리고 3페이지에 나오게 되면 누군지 찾으라는 거지. 찾을 때 찍어서 찾습니까? 조건에 따라 그립니까? 그리세요. 처음에 연습할 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훨씬 더 빠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도 스피디하게 갈 거야. 어떤 친구들은 CNO 가지고 어 결합할 수 있는 게뭐 있지? 뭐 차라서 뭐와뭐 어떤 뭐야? 찾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c o 2다 등등하면서 그냥 그리시면 돼요. 다 붙어가자고. 중심 원자는 X란 녀석인데 주변에 원자 몇개 붙었니? 그러면 가부터 그리면 봐요 중심 원자 그리세요 점 찍어도 좋고 사각형도 좋고 별도 좋고 주변 원자 두 개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그리셔야지 공유압이한 개입니까? 묻지 마요 아직 몰라요 내가 오케이? 하나하나일 수도 있고 둘 둘일 수도 있고 하나 세 개일 수도 있고 하나 두 개일 수도 모르죠 뭐 그리고 나서 상대값이란 말 없지 공유보다 비공유가 두배더 많은 거야 해봐 옥텟 만족하려면 비공유 몇개 있어야 돼? 여기, 여기, 여기. 그럼 2분의 8이잖아. 안 맞잖아.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지 않겠어? 그치 그럼 만약에 공유가 4 개라면 비공유 몇 개니?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4, 4니까안 맞잖아. 단일 결합, 삼중 결합도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안 맞잖아. 그렇지? 오케이? 나는 알겠어. 공유보다 비공유가 많거든. 그런데 공유만 두 개만 그리면 비공유가 너무 많아져버려. 3, 3, 2에서 됐지? 공유 몇 개야? 비공유는? 맞아 안 맞아? 그렸잖아. 됐지? 요거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다음 주쯤에 하겠네. 따라서 가에서 중심 원자는 누굽니까? 질소. 다신 뭐야? NFO, NOFG, 그치나갑니다 아, 중심 원자는 Y라고 돼 있는데 그리세요. 주변에 원자 몇개 붙어있지? 세개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그리면 공유 세개죠 비공유 몇 개예요? 3, 3, 3, 1? 안 맞지, 2가. 그치 그럼 한개더 그려볼까? 공유 몇 개예요? 네, 비공유는 3, 3, 여기 얼마야? 2. 3, 3이면 8인가? 4분의 8. 맞아, 안 맞아? 그렸네요. 이게 나예요. 오케이? 비공유? 그리죠, 뭐까 싶 뭐예요? C, F2, O. 그럼 중심 환자 누구지? 탄소죠, 뭐. 이게 더 빠르다니까? 오케이? 다. 뭐, 실제로 문제 풀때너희들 하나 다 쓰겠어? 대충 옆에다 그리겠지, 그치? 지 다. 중심탄소인데 탄소인데, 아, 탄소인데 아, 몇개 붙었니? 탄소 손네개니까다 붙었지 뭐 그러면 공유 몇 개야? 비공유 3,4 1 2선 맞잖아 CF포지 뭐 그치? 오케이? 라 Z인데 근데 XYZ는 CNO 중한 개라면서 CNO 중한 개라면서 애 누구야? 그렇죠 그냥 한번 그릴게요 그런데 주변에 원자 몇개 붙어있다고? 그런데 공유보다 비공유가 몇배더 많아 그럼 현재 공유 몇 개야? 그럼 비공유는 3, 3, 2 맞아 안 맞아? 됐네 뭐 OF2 다 그렸잖아 그리는 게 좋은 게 니은 보기, 디귿 보기 이거 보면서 하시면 되거든 위에서 뭐 여기서 어 따라서 찍어서 너는 아 OF2야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보기 처리할 때는? 따라서 기억, Y가 누군지 탄소 확인, 확되죠공유전자쌍 라하고 가 비교하는 거야. 세 개, 두 개니까 가가 더 많죠? 틀렸고. 가나다라 가나, 가나 중에서 다 중결합. 있고, 있고, 없죠? 몇 개? 두 가지. 그지 그래서 기억디금 맞죠? 휙, 응. 달릴 수 있고. 마지막 세 개. 너무 천천히 했나보다. 아마, 뭘 쪽은 우리가 엔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들어가요. 뭘 네, 문제인데, 18번은요. 음. 아, 포인트만 좀몇개 잡읍시다. 분자수 B 나왔죠? 4개, 3개라고. 4개, 3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B가 있어요. 여기 B. 그때 가와나에 는 전체 분자수 압이 4개, 3개다. 저걸 까셔도 되고. 오케이, 어, 뭐밑다는거 까셔도 되고, 그런데 이게 각각 몇개 전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어든 4대 3이고 전체 1 0 w g 있다면서요? 무슨 질량당? 질량 같을 때잖아. 야, 이 문제가 이 둘이 없어. 오케이, 그럼 이 둘이 없으면 어, 요두 개만 있을 때 단위 질량당 x 원자수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X 원자수 먼저 하라고 했지 X 원자수 몇개 있다고 9개 그럼 9개 되려면 앞에 숫자 얼마 써야 돼9 여기 X 원자수 몇개 있다고 그럼 5개 쓰면 되잖아 그리고 세컨 세컨드 이 e 워딩 해석한다 했잖아 단위 질량 의미가 뭐야 1그이이든 w 가나 믿든 뭐든 간에 질량 같다며 너 9개 5개 질량 같으니까 분자량비는 몇 대면 이렇게 한다고 기억나셔 꽤 전에 했던 거 그치 지 어? 하지만 얘는 혼합기체잖아. 따라서 X가 9개인데 합쳐서 9개니까 각각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각각 얼마인지 알았다고 쳐도 뭐 이렇게 알았다 쳐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질량 같은데 그 다음에 친도가 안 나가지. 화학종이 좀 다르니까. 그치? 렇 어? 그런 경우에는 이 워딩 그대로 가는 거지. 전에 요 비슷한 거 우리 자체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안 봤나 하지? 단위 A당 B는 식이 뭐 A분의 B. 단위 질량당 X원자수는 식이 뭐? 질량분의 X원자수. 그 얘는 뭐 나왔어? 따라서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한 묶음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오지? 그렇지! X원자수. 요 형태 문제 본적 있어, 우리. 기억나죠? 비슷한 가 그러면 이렇게 꺾하고 이렇게 곱해버리면 우리 원자수 비만 뽑으면 되잖아요. 9 치워지고 5, 2, 10. 몇대 몇? 대 몇? 2대, 1. 2대 1 나와요. X 원자수가 2대 1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용기에 들어있는 Z의 질량이에요. 그냥 10g 중에서 10W, 9W에 Z가 몇개몇개 몇개 있다 이거예요. 그 질량이에요. 그럼 요건요 자체가 바로 뭐지? Z 원자수 비죠 뭐. 그럼 Z 트수 B하면 3, 5, 15, 그치? 이거는 2잖아. 5분의 2와 1 나오네. 그치? 어이? 5분의 2와 1이니까 몇 대면? 몇? 2대 5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다시 딱 꺾었으면 너 합쳐서 10Wg이고 너 9Wg인데 그 W는 나중에 깔 거예요. 아마도 이게 15W, 3, 3분의 W 나왔으니까 W는 나중에 필요하면 15로 까버릴 겁니다. 분수 계산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그치? Okay? 자 그럼 나온게 다하고나에서 전체 분자수는 4대3으로 있고 가하나에 있는 X원자수는 2대1로 있고 okay? 그 다음에 가하나에 있는 Z원자수는 2대5야 그래서 방정식풀라이뜻이에요 여러분 okay? 그럼 우리가 이거 각각 몇 개인지 모르죠 그럼 이거 A기하면 N은 B기하고 N은 C기하고 D기하면 되잖아 그럼 변수가 몇 개야 그런데 주어진 식은 몇 개를 구성할 수 있어 4대3, 2대1, 2대5 몇개 구성할 수 있어 따라서 실제 몇 개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ABCD가 몇대몇대몇대 몇인지만 대몇대 아는 거지. 따라서 이런 케이스 어떻게 했어? 문자 깠잖아. 따라서 이 새끼를 일로 까든 하나 까버렸잖아. 맞지? 이걸 다르게 발전시키면 뭐라고 했어? B 깐다 했잖아. 네개세개 등. 이걸 까든 이걸 까든 뭐 하나 까가지고 달리시면 돼. 그래서 가장 뭐 시간이 와좀 있어. 풀고 싶어. 그런데 너잘안 보여. 이거는 뽑아내셔야 돼. 그럴 때는 에한세끼일로 까시고 A, B, C 해가지고 식 만드시면 되죠. 안 그러겠어요?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C는 4대 3이야. 그치? 그 다음에 X원자수 A 더하기 1과 X원자수 C는 2대 1이야. Z원자수 4개고 여기 애가 4개면 애는 10개 돼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2, e, B와 4, C는 10이야. 연립하면 나오잖아요. 오케이? 요게 첫 번째. 그건 다할수 있겠지? 오케이, 잘지우고좀 다른 걸로 갑시다 어쨌든 간에 요거 하나 좀 체크 좀 해놔요 이렇게 보는 것들도 알겠지? 한개더 가면 내 b 를 까는 걸로 갈 건데 이것도 한번본 적이 있는데 전체 분자 수가 10개야 오케이? 어이? Y 몇 개? 합쳐서 10개야. Y 몇 개? 모르지. Z 몇 개? 모르지. X 몇 개? 그렇지. 10개지. X1, X1. 분자당 X 원자 수가 같잖아. 그렇지? 분자당 X 원자 수가 같잖아. 따라서 네가 2개, 애가 8개면 2개, 8개, 10개고 네가 8개, 네가 2개라도 8개, 2개, 10개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냥 요거 깔라고. 가의 분자 수몇 개? 네 개. 나의는 분자 수몇 개? 세 개. 그럼 이게 합쳐서 네 개거든. x에 대한 자료 나왔어. 합쳐서 네 개야. 그러면 여기 x 하나짜리 x 하나짜리인데 분자가 네 개거든. x 원자 수몇 개? 이걸 까는 순간 내가 사로 까였지. 그럼 여기 밑에는 x 원자 수몇 개? 어머 X 원자수 A밖에 없네 A 몇 개? 두개 근데 분자수 전체 몇 개야? 어한개 됐지? 오케이? 야 Z 원자수 몇 개니? 두 개에 2, 4, 8몇 개? 아열 어, 개야 그럼 위에도 까지네 분자수 몇 개? X, Z 원자수 몇 개? 네개 그렇지? 그럼 Z 원자수 네개 되려면 Z 기밖에 없지? 몇 개? 한개 근데 합쳐서 원자수 몇 개? 네 개니까 세개다 됐지? 오케이, okay? W는 얼마로 깔까? 15로 깔게. 그럼 15로 까면 N은 얼마 되지? 아, 숫자 커진다. 5 곱하기 19? 마치? 어, Z가 4개인데 몇 그람이라고? Z 4개, 38 그람. 그러면 Z 하나 무게 얼마야? 49, 36, 9점? 옷 떨어지겠네. 그치? 오케이? 자, 이거 합쳐서 얼마야? 150. 에, 얼마지? 9 곱하기 15니까 W를 15로 한 거예요. 그럼 9 곱하기 15면? 맞지? 우리가 궁금한 건뭐 있어? Z의 원자량 구했으니까. X하고 Y의 원자량만 구하면 되잖아. X의 원자량을 s m x. Y의 원자량을 small y. 콜? 그러면 여기 X 몇개 있어? 대체 y 몇개 있어? 대체? 그래. 그런데 z는 몇개 있어? z는 개게몇그람이라고 맞지? 그게 얼말하고 150. 오케이?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x 몇개 있어? y 몇개 있어? 그렇지? z는 몇개 있어? 10개 있지. 그럼 z 하나가 9.5인데 10개면 얼마지? 그게 얼말하고 그럼 연립해서 X, Y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음. 그 마지막은 뭐 A, B, C, D 변수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특이하게 이 문제니까 4대 3을 4개, 3개 푸니까 좀 편하게 나왔던 것 뿐이야. 저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 더 중요한 건 뭐지?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X 원자 수 B 뽑고, Z 원자 수 B 뽑고, B가 3개고 그거 변수가 4개니까 연립해서 내가 풀수 있겠구나. 그걸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요게 18번 넘어갑니다 지울게 두개 남았는데 이두 개는 꼭 해야겠어 왜 우리 화학 반응식하고 중합 반응 끝났으니까 너무 쉽거든 19번 쉽지 않나요? 보는 순간 그쵸? 뭐 전부 다볼수니까 상태 안 봐도 괜찮고 일정량의 A에다가 누구 집어넣고 있지? B 놓고 있지 어, 그런데 특이자료 해석이잖아? 특이자료 해석? 그러면 일정량 A에다가 B를 집어넣고 있어. 그럼 B 놓고 있으니까, 자, 종결점 전에서는 C는 많아져. 그런데 N은 모르겠죠. 근데 종결점 후는 N은 일정해. 전체 기체는 많아지겠지? 계속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럼 전체 값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라고. 그런데 요게 밑줄이지. 같은 게두개 있잖아. 그럼 뭐 돼야 되겠어? 증가하다 감소 돼야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왜, 왜더 미친 듯이 쉬운 줄 알아? 이거 줬거든. 어, 실험삼에서 CD만 있다라고 줬거든. 여기가 종결점이라고 줬거든. 종결점은 A하고 B가 다, A하고 B가 다 반응하는 지점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한계 반응물 다 누구지? 됐잖아. 그럼 찾았으니까 몇대몇대 몇, 대 몇? 그럼 여기 분자 분모 중에서 1대 2대 3에 비례하는 건 누구야? 분자 C. 따라서 1, 2, 여기 얼마 쓰면 되지? 3. 자, 몇그랑 W 그랑 반응하면 분자는 얼마씩 더하면 된다고? 1씩 더하면 되고 분모도 얼마씩 더하면 된다고? 1씩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종결점 값이네. 종결점에는 C하고 D만 있다매 그래서 C는 몇 개? 합쳐서 6개니까 D는 몇 개? C 3개 생겼더니 D도 3개 생겼대. E. 쉽죠? 그치? 이제 무슨 점 찾아야 되지 우리가? 정기점 그러면 이거 0. w 그넣 놓치. 분자는 1 증가. 분자는 0. 분모는 1 증가해서 4니까 얼마? 3. 아, A 몇개 반응했다고? 종결점 가기 시작하게 되면 A가 3개 반응했잖아. A 3개 반응했더니 C가 3개 생겼지? 그러면 A와 C의 개수는 어때? 같아야 되겠네? 아, A였니? 아, 못 봤어. <웃음> 아, 됐지, 알? 그렇지? 네, 이것도 됐고. 자, 마지막 종결점 이후에는 뭐 보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B의 질량과 B의 몰수 관계. 그럼 습 가면 종결점 이후 고쳐야 되겠다. C는 여전히 몇 개야? 2가 아니고 3돼야 되거든. 몇 배? 1.5배. 그럼 얘도 몇 배? 그럼 5에다가 1.5 곱하면 되지. 얼마에? 7.5. 오케이? 그런데 이 값은 생성물도 있고 전체 몰수는 반응물도 있잖아. 생성물은 여전히 몇 몰이야? 종결점 후니까. 6몰 합쳐서 7.5 되야 되니까 반응물은 얼마야? 1.5 누가 남아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더 집어넣었어? Wg이 1.5B라고 오케이? 종결점은 몇 Wg? 3W 3배니까 B 몇 개? a 세개 반응하면 B는 4.5P로 해몇대 몇? 2대 3 2대3 나오잖아. A, B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어, x 분의 Y 구하는 건, Y는 어디 있냐, 그런데? 어, 뒤에, 맨, 밑에. 맨 밑에? Y, y 밑에? 아, 이거구나. 실험 1에서, 실험 1에서 넣어준 B의 양 W. 결국은 몇대 몇이냐, B 구하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A 얼마 있다라고 하면 돼? 3개. W그램이면 B 몇 개라고? 1.5개. 응? A, B 다 구해있고. 끝이. 별거 없지? 오케이? 마지막 20분. 우리 문제 품고 포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 반지. 마지막. 중화 반 아, 이또쉬워 되게. 이건 풀어서 맞춰야지, 이거는. 맨 처음 봤을 때 이가 이온이 몇개 있는지 빨리 찾으세요. 누구밖에 없어. B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혼합용액이는 이두개 섞은 거야. A, B니까 신경쓰지 마요. 꼭 해봤자 의미도 없어. 20A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나 지금 누구 집어넣고 있어? 산 넣고 있는 거야. 일가. 똑같은 산을 넣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넣고 있어. 그런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 나왔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는? 이가 이온수 차이인데, 이가 이온은 애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 차이 값은 얼마 나오지? 그런데 이 값이 뭐예요? 2대 3, 4대 5라는 비잖아요. 비는 뭐하기로 했습니까? 하나 까기로 했죠. 그래서 두 개, 세 개로 할까요? 그러면 음이온이 한개더 있어야 되는 거네. 차이 값2 e 마이너스 자리가 오케이. 그런데 얘는 더 넣어줬어. 얘는 추가로 넣어준 게 없어. 쓰셔야지 한 개라고. 맞지? 썼어? 그러면 여기도 차이 값은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이두 개, 세개 까면 여기는 몇 개, 몇 개야? 네 개, 다섯 개지. 네 개, 다섯 개. 따라서 음이온이 네 개야. 거기에 이가이온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일가이온이 세개 있고, 양이온은 전체 다섯 개고. 됐죠? 이걸. 자, 다음에 두 번째. 오, 어, 이거 나왔다. 1과 2가 뭘 농도합이 어떻다고 돼 있지? 생각해봐. 을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내가 누구 집어넣고 있어? 그럼 우리가 봐봐. 염기라고 하나 해볼까? 염기성에다가 일가산을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쫙 그리는 거. 뭐 그린 거니 이거는? 일가 넣었을 때 이온수 변화 그린 거잖아. 오케이? 그럼 쫙뭐 그린 거니? 일가 이온 넣었을 때뭐 그린 거지? 몰롱도 그린 거잖아, 몰롱도. 이온의 몰롱도. 만약에 염기에다 산 넣으면 이런 형태를 나타내거든. 그럼 거꾸로 산에다가 산 넣으면 이거지 그냥. 요 라인밖에 없지. 그런데 실험 여기 1과 여기 용액 2에서 몰롱도 합이 어떻다고 돼 있지? 같다면서. 그 이걸로 뭐 구할 수 있어? 액성 판단되는 거야. 산을 놓고 있는데 같잖아 여기는 무슨 성? 후는? 산성. 산성. 여기는 무슨 성? 염기성. 맞지? 산 넣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산에다가 또산 넣었으니 무슨 성? 그럼 산에다가 산 넣어봐야. 맞지? 그럼 산에다가 산 넣어봐야. 반응 안 하잖아. 넣은 만큼 증가할 거 아니야. 두 개가 네 개로 몇개 증가했어? 두개 증가했지? 양이온이음이온이음이온 누구? 써야지 두 개. 10mm에 두개 있다고. 대체? 뭐 썼어. 10mm 두 개. 야, C 구했어. A도 5mm 한 개니까 B도 구했어. B씨 다 구했어, 이제. 이제 A하고 v 만 내가 계산 들어가면 돼. 에이? 자 산성이야. 산성이면 무가 어, 없지? 어, OH가 없지. 그러면 음이온은 애랑 누구밖에 없어? 애밖에 없지. 그런데 용액 2에서 요두 개의 음이온을 내가 몇 개라고 썼니? 두 개라고 썼지. 애가 한 개라며. 애몇 개야? 한 개지. 근데 구경꾼이온은 넣어준 양에 비례하는 거 아니야? 이 10ml 두 개니까 한개 되려면 몇 m 리 l 다 됐네 시도구 a 가뭐 구했니 지금? V도 구했네! 그치? 나중에 이것만 구하면 되지 뭐 이용해서? 같다 몰 농도 B 같다는 건몰 농도 B가 몇대 몇? 그렇지 요거좀 지워도 되겠어요? 마무리 갑니다 몰 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거든 전체 이온. 그런데 여기서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그렇죠. 음이온도 뭐상관없으니까그 음이온만 따지게 되면 여기 음이온 몇개 있지? 몇개 있어? 두개 있다는 거지. 맞죠? 오케이? 음이온 두 개. 그리고 이두 개라는 건이 녀석의 몰 농도에 부피 곱한 거잖아. 부피 얼마야? 20mm, 5mm, 추가 5mm니까 몇 미리? 30mm인 거지. 몰 농도. 오케이? 대체? 자, 가, 이온수, 음이온 개수. 에 한, 어, 가는 염기성이잖아. 염기성이면 OH가 있지. 그럼 요, 애는 한 개인데 이두개 합쳐가지고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런데 이두개뭘 농도가 어때? 같다며. 이거 부피 얼마야? 25mm지. 그치? 그러면 뭘 농도가 같아? 몰수하고 부피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 몇 배? 3분의 25아 30분의 25니까 얼마지? 6분의 5배 그럼 이온수도몇 배? 6분의 5 곱하면 얼마 나와? 그치? 3분의 5애한 개야 에몇 개야? 그치? OH 있으니까 누가 없어 그럼 전화균형 2 마이너스에 3분의 2 마이너스 전체 몇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고 3분의 2니까 전체 몇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양이온도 얼마? 그럼 A1 플러스 몇개 있어야 돼. 부피 분의 개수 몰농도 부피 분의 개수 몰농도 부피 분의 개수 몰농도 ABC 끝. V 끝나는 거지. 이게 끝이야. 그럼 여기 도첫 번째 키 뭘로 잡았어? 이걸로 잡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액성 판단했고 그 다음에 전화 균형 맞췄고 별거 없지? 여기까지